어 추워 어디, 어, 그 시작한 거야. 우리 그 <웃음> 이렇게 빨리 시작한다고 잘생긴 남자 네 어, 씨. 추워. 우리 그 반장이죠 15분 동안 미션들을 수행하세요 방탈출이야 아미치겠네또 미션이 어디 있어요 뭘..뭐..뭘 뭐, 뭘 줘야지 하지 뭘, 뭘..뭘.. 앙킨 실타래풀기 옥수수 먹기 뭐야? 이거 다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알려준다고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면 혼자 밖에 없 본인의 사진을.. 일단 저부터 본인의 사진을 방 안에 붙이기 본인의 사진을 붙이기 옆에 붙여, 옆으데다 15분이라고 선생님 써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은 좀 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또 손을 어깜짝이시 손을 딱깜짝이 계속 말도 많으시고 그러니까요 네 여기 올라어 여기 올라. 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게 네. 약간 안절부절하죠? 뭐 굉장히 잘해보고 싶으시네요 지금 여기 올라. 엉킨 어, 실타아 이거 어떻게 1 5분 안에 다 풀어. 실타래를 지금 보자마자 푸는데 어? 생각보다 싫어. 우리가 이제 실타래가 얽혀 있거나 목걸이가 막 엉켜 있거나 어. 이러면 그거 풀때 저는 한몇분 풀다가 안 풀어버리거든요. 아유 막 하는 게. 네. 네. 잘못 견뎌요. 아, 그런 것도 이제 성격이... 너무 많이 드러나죠. 그래도 지금 장민호 씨는 열심히 푸네요. 오케이, 풀었어. 다 풀었어. 오, 다 풀었어요. 꼼꼼하게 끝까지 다 풀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막 빨리빨리 내가 이걸 다해야 한다는 다 해내야 된다는 중압감이 있으시네요. 다음 간식 중 하나 고르기 다음 간식 중. 다음 간식 중 하나 고르기 불렀어. 꼬르기도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열심히 그냥 정말 그냥 미션으로 생각을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네. 빈 도화지에 자신을 표현하기 한 그릇 사과나무를 심겠어. 그리고 요 지금 자기 모습을 그리라는 요 그림이 오늘의 메인이 될것 같은데 네네. 초등학교 오케이. 여섯 명입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긴장도가 좀 보이시죠? 이렇게 등이나 허리나 이런 아니, 데서 아... 이렇게 딱 서서 앉은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게. 선생님, 보통은 앉아서도 할 법한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미션이 우리가 뭐 1, 2, 3, 사, 오등을 정하는다고 얘기도 안 했고, 오디션도 아닌데, 뭐든지 내가 잘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즐겨지거나, 여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다해내야된다는 중압감과 그 책임감에 음. 굉장히 좀 긴장도가 있어요 지 그런 게 지금 모습에서도 보이고요. 네. 그래야 뭐 옥수수 먹기? 옥수수 먹기? <웃음> 옥수수를 먹으라고 하는데 옥수수 지금 털릴 정도로 먹네. 베이트할때 입고 나가도? 옥수수를 좀 먹으면서 또 다른 미션을 그러니까 이분은 이 미션을 여기 뭐. 와서 이 미션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 지금 쫓기듯이 하나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왼쪽에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는 옥수수 왼쪽은 옷을 아, 네모시켜네 어, 다 끝났어, 다 했어요 끝 우리가 15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한 5분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네. 그것도 그냥 번개처럼 네, 오자마자는 확 급해가지고, 확 네. 해치우셨어요, 모든 거. 그림만도 사실 10분 그리실 아. 수 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장민호 씨가 이제 드림팀 출신이에요. 아. 예전에 한번 체육부로 가가지고, 네. 출발 드림팀에가가지고 그거에 대한 약간 몸에 그게 남아있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게임이 아닌데. 아. 어, 어, 어, 어, 반장, 반장.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사드려요. 우리 그. 아이돌부 와, 직접 폈다니 어, 어, 민호가 이런... 아이돌부 아, 알죠 알죠 반갑습니다 아이돌부 SOS에서 구조가 돼가지고 <웃음> 그 심리적으로 박사님으로 아, 오는 응. 네. 그래, 우리 민호가 네. 오자마자 지금 좀 당황했죠? 아, 뭐, 응. 설명을 일도안 해주니까 근데 저 되게 네. 궁금한게 있어요 네. 음. 물론 일본으로 하시긴 하셨는데 네, 그리고... 네. 저, 저 안에 미션이 많았고 으음. 사실 이제 그림을 나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는 것도 네. 잘 그리고 싶기도 한 미션이었는데 그치, 그치. 왜 이렇게 빨리 끝내셨어요 다. 일단은 15분. 근데 한 5분 만에 안에... 끝내신 것 아, 그래요? 같은데. 그렇왜 이렇게 일찍 한 거야? 뭐 드림팀 출신이라서 그래? 아, 일단 <웃음> 어 그런 성격도 좀 있어요. 아... 뭔가, 뭔가 약간 빠빠빠빠빠 이런 느낌. 뭔가 미션을 주어지면 만약에 예를 들어 방학 숙제가 한달 안에 해야 되는 방학 숙제를 미리 좀 끝내놔야 아하. 나머지를 좀 편하게 쉴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 게좀 있어요. 아고 이런저런. 민호 씨는 내 자신보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위주로 하시는 거죠. 아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맏형인 거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빨리 내가 하는 진짜.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건 그만큼 타인을 배려하고 제작진을 배려하고 이 프로그램을 배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식이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나보다는 된다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네, 미션을 내가 생각하고 잘 해내야 된다 이런 아 거고요. 우리 박사님께 이거를 네. 보면 아, 아 그림도 아. 그러니까 이제. <웃음> 그림, 그래도 생각보다 그림은 메시지는 확실하네요. 아니 근데 심었네. 우리가 저, 저, 뽕송한 유치원이 아닌데 지수이 <웃음> 그 그림 자체가 <웃음> 네. 진짜 못 그리죠. <웃음> 이사과로뭐 하시고 싶으세요? 그니까 그때 당시에는 네. 그냥 이 나무에 음. 우리 여섯 명 있는 그런 상상을 한거요아이 아, 사과가 여섯 6개. 개고 네. 탑6를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도 네. 어. 네. 어, 자기에 대한 중심은 확실히 보입니다. 어, 왜냐하면 어. 일단은 정 가운데다가 내 자신을 나무. 그 나무도 어떤 나무냐 하면 Tree. 누군가한테 내가 내 열매를 주는. 어, 아 그래서 네. 열매가 있구나. 네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중앙에다 놨다라는 건 굉장히 자존감과 자아감이 확실해요. 나를 어... 세상의 중앙에 놓았고 어,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놨지만 굉장히 화합하고 조화롭게 어... 이분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탑6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에 대해서 반영하고 어... 계시죠. 좀 감동스러운데요? <웃음> 아...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기분 좋은 그림으로 보입니다. 저는 왜냐면 너무 금방 그리셔서 아니 음, 근데 또 내가 들어와서 어. 이렇게 막 허둥지둥, 막, 진짜, 시간에 쭉, 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저의 성격이 좀 더. 아, 그런 그럼 그 그럼, 그럼. 너무 잘하고 싶고, 신중하고.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 하는 거예요. 긴장도도 좀. 아.